자 이제는 하단부분에 이미지 화장품을 넣어볼건데요 화장품의 위치가 보면 밑에 있는 요 박스 살짝 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림자가 있는 그림인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그 다음에는 위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들 만들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장품을 갖다 놔볼게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임베디드 우리 자주 사용하는 메뉴죠. 이 메뉴 이용하셔 가지고 화장품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선택하셔서 플레이스 하시면 배경 사진까지, 배경 이미지까지 따라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배치만 잘 해주세요. 가운데 우리 가이드 선 보시면서 하단에 박스보다 살짝 위에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아 하셨으면 엔터키를 쳐주시고 자 보시면 배경에 있는 하얀색 부분이 보이고 있죠? 이 하얀색 부분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기능을 한번 배워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은 레이어 패널에 노말이라고 적혀져 있는 블렌딩 모드의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우린 이거 배웠던 기능은 아닌데요. 찾으셨나요? 네, 거기에서 멀티플라이라는 게 있으시죠? 걔를 눌러보세요. 배경이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블렌딩 모드는 사실 우리가 많이 사,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쇼핑몰에서는. 얘는 근데 어떨 때 이용하냐면 합성 효과를 표현할 때 많이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예컨대 제가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로고를 하나 따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갖다가 쓰고 싶어요, 로고만. 그러면 배경 하얀색을 없애고 여기 있는 구글이라고 되어있는 이 글씨만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었던 거는 모든 툴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다 날려버리고 지워버리고 음. 하는 거를 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이게 매끄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블렌딩 모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하셨던 멀티플라이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와 위에 지금 내가 선택했는이 레이어와의 색상차를 보고 위쪽에 있으신 이 영역에 있는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는 어두운 색만 남기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라이트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라이터컬러라고 되어 있는 데까지는 밝은 색만 남기는 애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지금 밝은 색은 아래에 있는 이미지와 이 사진을 대비했을 때 밝은 색은 원래 이 구글에 되어 있었던 배경 색깔이죠. 그래서 배경색만 남기고 안에 있는 글씨가 뚫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 가운데 있는 애고요. 밑에 있는 오버레이 라고 되어 있는 데부터는 이미지가 겹쳐져요. 중간 톤을 이용을 해가지고 색상을 합성을 시켜줍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비슷한데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극명한 이미지의 색상의 효과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거라서 그때그때마다 기능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합성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알아둘만한 기능은 여기에 있으신 멀티플라이나 다큰 밑에 있는 스크린이나 라이튼 그리고 오버레이랑 소프트 컬러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배경 색깔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 한꺼번에 진행을 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어, 이 사진과 밑에 있는 색깔의 차이점을 보기 때문에 100%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돼요. 모든 뭐 배경에 이미 어두운 까만색이 깔려있는데 이 사진 놓으면서 왜 배경이 안 하얘지지 왜배경안 없어지지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정색은 얘보다 더 어두우니까 색이 안 날아가요 그런 것들이 좀 남, 있으니 또는 신경 써주시고 자 이제는 물방울도 가지고 와 볼게요 물방울 파일에서 다시 Place Embedded 하셔가지고 물방울이라고 하는 이미지 Place로 가져오세요 요거는 투명한 이미지여가지고 올려놓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대충 위치 받치셔가지고 넣어주시고 <웃음> 자, 위에다가 이제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요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그라미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네, 원형 툴로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써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제 한때 들어와져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 색상이 이렇게 퍼져 있죠.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방법 이렇게 되겠죠. 레이어 빈거 하나 올려놓고 동그라미 선택 영역 툴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다가 컬러를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깔아놓고 브러쉬 조금 큰걸 이용을 해가지고 색깔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동그라미 그리는 건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요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면 되죠. 응. 방법은 여러개인데 어떤게 더 쉬워 보이세요? 클리핑 마스크가 마스크 더 쉬워 보이세요? 그럼 클리핑 마스크로 하셔도 돼요.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건 요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인데 여섯개를 하면 레이어가 12개가 생기겠죠. 근데 좀 전에 했던 거는 하나만 생기겠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마스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나중에 수정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레이어가 여러 개가 나와서 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다는 라 부분만 조금 배려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더 쉽다고 했는 것부터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그러시니까 우리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동그라미 화면에 하나 왼쪽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주시고요. 책에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책은 아, 전자로 했어요. 어, 우리는 책은 나중에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직접 한번 만들어보죠.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고 동그라미의 색깔이 FCFBFA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더블클릭하셔가지고 색깔 FCFBFA 아 아닌가 봐요. <웃음> 그렇죠? 넣어봤는데 흰색에 가까운 색깔이라서 이 색이 아 맞네요. 이거 맞아요. 오케이 누르시고 왜냐하면 얘가 배경색이 있잖아요. 위에다 색깔을 올리는 거니까. 어 이게 맞네요. <웃음> 방송사고. 자 위에 레이어 하나 올려주시고 브러시 선택하신 다음에. 전경색에다가 D, U, C, 0, A, C B, U, C, 0, A, C 오케이 okay, 누르신 다음 브러쉬 조금 큰거 쓰겠습니다. 브러쉬 좀큰거 쓰셔서 방금 그렸던 원이 있는 곳 위쪽에다가 이렇게 색칠해주세요.